이 말씀은 바울의 고별설, 바울의 고별설이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가진 고별설입니다. 밀라노의 또 학생들 교죠자 그런데 이 이걸 보면서 제가 어, 그이 말씀의 그 작은 내용을 쓴 이렇게 환기유리가 굉장히 그 바울의 설교 중에서 핵심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이에요. 제가 장로나 어, 목회자가 되는 분들한테. 장로 교도 시킬 때 제가 요절처럼 항상 얘기하던 건데 첫째 보면은 오늘 봤더니 에, 그 본문에 에, 삼가라는 말이 나면 자기를 위하여, 온 양들이 위요 삼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죠. 삼가 이 말씀을 찾아가는 프로세코라는 그런 말인데 주의를 기울이다. 또한저기말로 그 성찰해라, 점심전력해라 영적으로 어서 계속, 각성하라. 뭐, 이런 의미에 담긴 것입니다. 절제는 예, 의미로 담기는 말이죠. 예, 그, MSP의 장목을 감독들이라고 하는 말씀인이 감독은 목회다, 또는 장로나때다 예, 두고도 쓸수 있는 그런 단어 중의 하나입니다. 예, 그,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주입게 살펴보면 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시작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감독들은 모든 성도들의 본이 위험하다. 사역자들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끼어서 감시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과 성도들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기 성찰이 없으면 이 삶을 잘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할 수는 무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 앞에서 본을 보이지 않고는. 성도들은 금방 안죠 설교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뭐 말을 좀더 풀어서 그것도 어렵지만 어려운 게 뭐냐면 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말을 전달하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서 밖에 없어요 내 삶에서 예, 그런 적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내 자신을 계속 돌아다 는 겁니다. 내가 지난 날들, 내가 지금 이 순간, 예, 내가 잘안 했나,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생신 교회 앞에서 제대로 하고 있나, 그걸 성찰하는 것입니다. 이 성찰이 없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게 돼요. 자기는 놔두고, 안타른 사람들 위에서 말씀처럼. 진솔하고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 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를 결코 내석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내가 깨닫는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성령께서. 다른 사람의 결정보다는 나에게 더 많은 부족함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의 장점을 생각했던 그분들, 나의 좋은 언변 사기, 분별 확실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 장점을 생각하는 것그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공동체에서는 결점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장점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큰 결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서만이 내다를 돌아, 돌아갈 때에서만이 깨닫게 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 대개 자신에 대한 성찰이 없는 사람들 자신에 대한 살펼질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손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살펼질을 모르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키게 되고 하나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성경 고린도서 10장 11장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삼갈 것을 삼갈수 있는 내 자신을 돌아가면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지도자에게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세를 살피고 주의를 기울이고 상과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 보면은 사도 바울 성령 성룡, 성용께서 그들을 감독자로 쓰겠다고 확신하고 확신시켜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에비스코포스 이런 그언어의단어더라고요 감독자 어원은 조사자, 감시자 또는 수호자, 뭐 보호자 그런 의미를 지닌 말이지만, 교회 지도자들을 감독자, 장으로 또는 목회자로 바꿔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을 봅니다. 킹게임스 버전을, 제임스 버전을 찾아봤더니, 예, 감독자를 갖다 오버시어라고 되어있어요. 오버시어 현실을 넘어서 앞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감독자란 말입니다. 앞을 내다보는 사람. 그것이 예언자라는 그런 말이죠. 그 이언제로 해석이 되어있어요 그 다음으로 보면 감독자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기르기 되면 안돼요 성의에 의해서 하나님을 택하여 세우시는 것이 바로 감독자요 목회자요 장르가요 우리 직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인 사회의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성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하나님 주신 비전, 그 사회의 비전을 위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사람, 믿음을 이기며 미래를 바라보며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감독자의 자기를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사도관는말씀을 되었습니다. 모세 모세의 사, 사명과 비전은 추락한 백성들을 가랑다로 인도하는 것이었죠. 모세가 받은 사명은 애굽에서 종생활하는 그런 추락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랑다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비전이었죠. 광야 여정길에서 백성들은 수없이 힘들다고 모세가 다 비난하게 되죠 때로는 광야에서 죽는 것이 죽은 것보다는 차라리 애호에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여서 파란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자신을 비록 무리와 사건을 통해서 파란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신사가됐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끝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 그가 죽기 전 누보산에 올라서 파란 땅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냥 죽게 놔두지 않고 네가 그렇게 사고하고 비전 있고 오리였던 최선을 다했던 그런 나난당을 너의 눈으로 바라보라. 누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비전의 십제를 그 땅을 눈으로 부를 수가 있어요. 엄청난 은혜죠. 한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성령이 교회에 감독자를 세 쓰실 목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사역이요. 하나님이 자기 피워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게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피워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워사신 교회 더 이상 교회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무엇을 논하겠어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좀 빌린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피를 빌려 사신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분야나 네. 모회나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어서 부셔서 세우신 것입니다. 사사오게 우리의 개인의 감정이나 사소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왈왈부를 험낸 거다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가 순조롭게 노예가 총회를 운영을 위해서 따질 건 따지고 고치고 고치고 우리는 죠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1이에게 떨어지지 않게 주셨던 생명의 말씀 얼마나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키고 있습니다. 하는 보 그렇게 따지시면서 얼마나 목숨 걸고 그 한말씀 지키기 위해서 눈을 뜨어 기도하며 우시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제 자신에게 는 어떤 소리입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기하십다 이런 말씀니다 교회는 교회의 중인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한 소리죠. 고보적인 얘기죠. 다 아는 얘기를 왜 제가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교회를 돌바로 맡겨주셨기 때문에 주인 행세한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면서 그걸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섬기와 돌보는 것이죠. 돌보는 것이죠. 찾아바론 감독자들에게 그 교회를 돌보부자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목표를 하면서 은퇴를 했지만 성들 돌보는 게 기쁨이에요 사실은. 사랑 잘하지만 사랑은 배려입니다. 부족하죠. 내가 하나 받은 사랑에 비해서베푸은 작은 사랑 사랑을 말하고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라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할수 있는 일은? 그 하나님 큰 은혜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일은 주님 마음 품고서 주님의 마음 가지고 맡겨진 영혼을 섬기는 것. 혹시 주님 사람이 있 어떻게 그를 회복했습니까? 여기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보면은 셰보드는 말했어요. 양을 불고이 먹이고 보살필이란 그런 말씀이죠. 주님의 요한복음 21장에서 신문표들에게 세번 묻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느냐 주님의 대답은 내 양을, 어진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에 두두 번째 또 사랑을 고실 때는 내양 치라. Take care of 쉽는 거에요. 잘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뭐, 핏, 먹이를 말씀을 공급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잘하게 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먹이는 사육을 통해서 어린 양이 성장하면해서 양도 이렇게 잘, 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예, 감독자가 말씀 시작을 최선상행을 너무나 당당한 것죠 무엇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먹이는 것이아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그 말씀을 먹이는 것이죠. 내의지적으로 아니다. 그거고 고민할 때마음에 음성을 주십니다. 노을 앞에도 다가험하십니다 그 음성을 가지고 선포게 하 되면, 버벅 어린 선교라도, 선교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잠시 받고 그 다음 그런 은혜가 아니라, 평생을 돌이켜보면서, 그때를 고백하고,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예, 동문호의 제35회 정기노의 폐회를 드린 후에, 각자 성균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미국당의 한늘교회의 출발과 성장동에 앞장섰던 동물회 필라에서 출발했죠. 1970년도에 70년도에 이래 동물회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피로사신 교회와 우리에게 맡겨진신 선거를 자리를 구살피면서 함께 하늘의 주신 대사명의 비전을 이뤄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노예의 효과가 나가서는 총회가 될 것을 믿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이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